수 원소 물질은 네, 음한 가지 원소로 되 있는 거고, 네, 화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원소로 되 있는 거고, 네, 원소는 음.. 종류인데 가장 작은.. 가장 작은 단위에요 음 그렇군요 그... 를 얘기를 해요. 음. 아, 그럼 이 여기 5초가 있으면은 이거는 몇 개라고 해야 돼요? 두 개요. 예아 이건 두 개예요. 그러면은 원소로 하면은 한 개요. 아 그렇군요. 안녕하세요, 건강한 숨영소 구독자 여러분.